오우 저 촉촉한 거 봐, 오우진짜 와, 그래 역시 치즈는 미뤄야지 두균 so. 약간 맥주랑 굉장히 잘 어울리네 오, 안이 봐요, 안이! 제대로 뜯네 어머 어머머 와, 말리 봐봐, 우와 말리, 대단합니다 취업이 진짜 많이, 진짜 커요 한 입에 스테이크가 끝났어 딱딱! 되이 느껴지고, 어, 뒤에 이렇게 불이 나는 그런 느낌? 느낌? 너무 듬직해. 어? 약간 조금 드셔보셔도 될것 같은데? 아, 먹어보라고요? 아니, 맛 드셔보세요, 아. 진짜로. 헉, 뭐야, 뭐야, 뭐야! 잠깐만, 사장님 사장님 쪽어까지 아니, 저희가 저희한테... 돼?